내가 좋아하는 냥님 방송한 날에 난 너를 불러주고파 냥 옆에 있어 주고파 내가 사랑하는 냥이 돌아온 날은 시원한 바람 같다 듯한 딱너 같은 날이네 해줄 수 보통 날에 집사대지들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냥이가 기뻤으면 하고 냥이 웃었으면 하고 진짜 당신의 생일 처 소위 <목소리도> 조사고 집님. 우리 집사들은 항상 양이 응원해 어떤 게임을 하던지 어떤 생각 오늘, 여긴이 생일이가.